이것도. 요요 요 멋있는 이자동자 이게 뭐라 그래야 돼? 버기카라 그래야 되나? 크. 와 멋있죠. 이거를 타고 슈퍼를 갑니다. 크. 슈퍼 뭐 산길을 잘 움직이고. 길에 타고 다니기 딱 좋고. 야 이거 서울에서 타고 다니면 진짜 뭐 엄청나겠다. 야 LED도 죽이네 앞에. 크. 오늘 이 카라반에서 하루 잡는 안에도 볼까요? 와 지금 안에 훈훈하게 따뜻해요 음식들이 있고요 가스레인지, 전자레인지, 레플젤레터 어, 와 테레비도 있어 테레비가 나오네 야 깔끔하게 준비된 오늘 맛있는 안주와 술야 이거 하나가 있으니까 이 안에 따뜻하네 와 과일과 너무 예쁘게 돼 있다 와 멋있다 자 정진욱이 지금 이걸 씻으러 갑니다 제 가장 하는 거는 이제 씻어서 먹는 말아 씻어 서 먹어야죠 네, 이제 어, 저희 집에 오셨군요 오 진욱 씨집 정진욱 씨 집인가 봐요 아, 네. 그렇죠. 자, 우리가 타고 왔는데 싱크대가... 아, 있고, 네. 어, 시술 좀 아세요? 아유, 열, 이거 가스레인지 같구나. 아, 네. <웃음> 자 여기 열면은... 아유, 이렇게 싱크대가... 어, 이거 아닌데와 네. 아, 이거 할줄 아시는 거예요? 물이 나와요? 물이 나오죠? 아, 나오죠. 일 예. 네. 어, 오늘 왜 이렇게 찔끔 나올까? 이거 아, 어디서 해야 되나? 불이 <웃음> 안 나와요. 어. 주인님이... 뭐다잠가 놓고 가신 것 같은데. <웃음> 좀짜 물어볼게요. 거기 예. 거 열지 마세요. 거기. 거 열지 마세요. 거 열지 마세요. 고, 열지 마세요. 고, 열지 마세요. 어, 옷. 이불이에요. 시웠구나. <웃음> 지금 뭐 하다가 뭐 실수하신 거 있어요? 아 제가 삼추씻다가 아, 네. 생설발을 밟았다고? 찔리파서 살가구만 아 <웃음> 와. 어. 여기다 이제 우리는 잠후에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. 저 <웃음> 야. <웃음> 등갈비 등갈비 와와불 너무 이쁘다 아이 냄새까지 전달하고 싶다 떡흰떡떡